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,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.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갑니다 신내 주님의 것이여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 군천 사나팔불며 마중나오네 오네 <웃음> 주님의 것이요 아멘